아레나, 아레나. 라라라라라랄라라라라라야라 세미가 기다리라고 한 벤치가 여기 맞지? 어, 세미가 분홍이 기저귀 갈아주고 우유 먹이고 금방 온다고 했어. 앉아서 기다리자. 어, 좋아. 야, 오랜만에 바닷가 오니까 정말 좋은데? 어, 바람도 불고, 갈매기도 기룩기룩 울고, 정말 기분 좋다. 어? 무슨 소리지? 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 왔어요. 둘이 먹다 하나 가지고도 몰라요. 롤리팝 삼각김밥, 팝콘이 왔어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뚜! 완전 이쁜 언니인데 목소리는 아저씨 같네. 아이스크림! 고마요, 아이스크림 먹을래? 네, 아이스크림 얼마예요? 하나에 100원 100원이야 우와 가격이 정말 착하네요 40원밖에 없는데 떨이니까 그냥 줄게 떨이야떨이와 똘이. 신난다 떨이래두 개만 주세요 그럼 알았어 무슨 맛 줄까 난 딸기 전 초코로 주세요 기다려 자친구너는 초코 자 딸기 야. 맛있습니다, 언니. 맛있겠다. 딸기 아이스크림. 음, 음, 음, 정말 달콤하다. 음, 입에서 살살 녹아. 초코맛이 어, 음, 정말 제대로인걸. 음, 음, 정말 맛있다. 음, 음. 이렇게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게 해줘서 고마워요. 내가 고맙다고 할 거야. 많이 놀랐지, 얘들아? 아요뭐 그다지. 난 사실 평범한 아이스크림 장사가 아니란다 네? 그건 이미 좀 짐작하고 있었어요 의상부터가 평범하지 않잖아요 <웃음> 사실 난 인어란다 인어요? 응 맞아 난 인어야 인어라뇨? <웃음> 갑자기 웬동딴지 같은 소리예요? 음, 난 바닷속에 사는 인어인데 우리 언니들이랑 경주를 하다가 그만 치고 말았어 언니들이 음모를 꾸몄군요 아니야 그냥 내가 수영이 늦은 것 뿐이야 그래서 내 아름다운 목소리를 잃게 되고 아이스크림을 팔게 됐지 어쨌든 언니들의 벌칙은 아이스크림을 100개까지 팔아오지 않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였어 어, 그런데 딱 봐도 100개는 넘게 파신 것 같은데요 당연하지 내 장사 수완이 얼마나 좋은데 하다보니까 재밌어서 더 하게 된 거야 <웃음> 와이 언니 진짜 이제 돌아가시는 건가요? 어, 이제 너희들을 만나고 나니까 바다에 가서 내 동생들이 보고 싶어졌어 만날 때도 엉뚱하게 만났는데 갈 때도 엉뚱하게 가시네요 난 이만 가본다 우리 그럼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아쉬워요 나중에 혹시라도 내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조개껍질에 대고 나를 찾으렴 그럼 내가 최대한 빨리 나타나서 너희들을 도와줄게 어? 아무 조개껍질이나 괜찮아요? 그럼 나는 인어니까 언니 이름이 뭔데요? 내 이름은 청, 심청이야 그럼 난 이만 간다 저 절벽 위에서 뛰어내려야 해 안녕 얘들아 <웃음> 저 언니 괜찮은 건가? 그러게, 언니가 근데 이너라고 했으니까 뭐 괜찮겠지. 언니가 남기고 간이 아이스크림이나 먹자. 에헤, 오예!